제가 가장 저를 감동시킨 보살을 떠올리면 어머니가 떠올라요. 신기하죠. 저를 위해 진짜 제가 보살을요 우리 말로 중생을 보살펴서 보살이다 이런 말도 막 하는데요.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나한테 굳은 거안 하고 좋은 거 주려고 하고 진심으로 하셨던 분하면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 만약에 견성한 도인을 받도요 견성하신 분어 대단하시다. 그런데요, 성스럽다 느낌이 오려면요, 그분이 육바라밀 갖출 때 성스럽다고 느껴집니다. 신기하게. 그러니까 중생들도 다 알아요. 그거 못 속여요. 중생 안에 불성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못 속입니다. 알아요. 내가 아무리 내가 도인이다 하고 있어도 중생은 알아본. 자기 느낌으로 다 알아요. 그러면 내가 육바라밀로 무장하지 않고 그 감동을 줄수 있는가 못 줍니다. 이게 엄연한 법계의 엄정한 어떤 인과, 인과법의 집행인 거죠. 너 닦은 것만큼만 평가받아라. 더는 받지 마라. 더 하려면 육바람일 해라. 그래야 다른 사람의 불성이 감동한. 그 사람, 저 사람만 보고 따라하면 되겠구나 하고, 다른 상대방의 마음에서도 육바람일이 꽃피게 된다. 이게, 이게 진짜 발심, 발심을 일으킨다는 게 이런 거죠. 내가 진짜 육바라밀로 무장됐을 때 나를 접한 다른 사람들이 발심이 돼버립니다. 왜? 살아 움직이는 육바라밀을 봤기 때문에. 진리의 화신을 봤기 때문에. 그래서 보살은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의 화신이 보살이다. 진리를 중생심 속에서 구현하는 존재가 보살이다. 계속 이제 두 시간 동안 보살얘기만 했습니다.